하사시 한족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콜피온으로도 불리는데 시라이루 몸판에 최고의 닌자에게 부여되는 호칭이죠. 어느 날 시라이루는 적대 몸파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은 링쿠에 기아는 링크의 조직 소속이자 중국 최고의 암살자입니다. 링크의 최고 전사 5층인 서브제로라 불리죠. 소골 표현이 돌아왔을 땐 조직이 괴밀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어 죽어 있었고, 아들마저 죽어 있었죠. 소골 표현의 가족들을 죽인 자는, 서브 제로였습니다. 서브 제로에게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죽는 스콜피어. 죽은 스콜피어는 망령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지옥의 흑마법사환치가 부활시킨 것이죠. 스콜피어는. 복수의 기회를 준 관치에 와가 되었고, 서브 제로가 죽었지만 이들의 악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스콜피온의 죽음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는데 스콜피온과 시라이루를 괴멸시킨 것은 사실 펀시였습니다 스콜피온을 이용했습니다 죽은 서브 제로도 망령으로 부활시켜 자신의 부하로 만듭니다. 이 작품은 웹영화 모탈컴벳 레거시입니다. 게임 원작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지만 당시 기준에선 원작을 잘 재현해낸 작품으로 평가를 합니다. 광대한 세계관을 모두 재현하지 못했지만 스콜피언과 서브제로 뿐아니 모탈컴벳 속 다양한 캐릭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볼수 있습니다.